저처럼 다 똑같이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깡통 계좌 만들고 깨달은 점에 대해 글을 썼다. 실제 사례로 보여주고 싶어서 조금 자세하게 써보았다. 우선 주식판은 인증이 먼저 아니겠는가. 나도 그동안은 대략 총 손실은 4천만원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글 써보려고 조회해보니 4,300만원이었다. 제일기개봉이의첫 도전 3전 후일 우... 주뿐이었던 나는 사면상을 거듭한 SK바이오팜에서 무한기호가 보였다. 두근두근 9시 약 21만원부터 시작한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미리 넣어놓은 예수금은 1,300만원의 총알. 내 계획은 풀매수였다. 매매가 미숙했던 나는 몇 주를 사야 풀매수인지도 모르고 아홀랑을 시전하고 600만원어치를 20일 만에 매수하였다. 허겁지업 600만원치를 다시 살 때는 이미 25만원까지 올라 있었다. 허나, 거기가 고점인 줄 나는 몰랐다.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부들부들 하다가 다음날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자 손절을 하였다. 개붕이의 모험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제 2기 개붕아 달리는 테슬라에 올라타라. 머스크가 인류를 구원한다. 전기차는 미래다. 올해 테슬라보다 핫한 종목이 있었던가. 뭐, 오늘도 10%가 올랐다고?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가즈아. SK바이오팜에서 첫 실패를 맛본 나는 본전을 찾고자 시초가의 테슬라에 올라탔다. 허나 무빙이 이상하다. 하, 아, 이게 왜 떨어지지. 아, 몰랑 어차피 나는 장투야. 내일 출근해 하려면 자야지. 응, 음, 자고 일어나니? 마이너스 20%. 네. 희대칭입니다 아몰랑 어차피 나는 장추야 2000달러 간다. 응한달 넘게 횡보. 이게 사람 미치게 한다. 희망과 절망의 반복. 정말 신기한 게오늘때는 좋은 뉴스만 계속 나오고 떨어질 때는 절망적인 뉴스만 계속 나온다. 결국 데드크로스 각이 뜨자 참지 못하고 1450달러에 선절 후 달리는 2차 전지주에 몰빵한다. 2차 전지에서 아주 소소하게 벌었다. 주식 분할하겠습니다. 시장이 호재라고 판단. 장전폭등 허나 2차 전지주의 현금 몰빵에서 재진입도 못하네. 손만 빨다가 분명 베드크로스였음을 떠올리며 자기 위안을 하지만 액면 분할 전까지 쉬지 않고 폭등한다. 아니 이게 왜오르지 나는 손절보다 손절 후 폭등이 훨씬 괴롭다는 걸깨달았다 제3기 개봉아 그러면 안 됐어. 국내장 초단타 매매에 손을 대다. 이건 뭐 차트니 종목명이니 필요 없다. HTS에서 그날 급등하는 종목을 찾아서 초단타를 하는데 시드는 당연히 몰빵이지. 어나 추격 매수의 최후는 10중 팔고 오르면 사고 떨어지면 부들부들하면서 팔고 하루에 수백씩 손실 확정이다. 본전을 찾으려고 시작한 일이었지만 결론은 본전 찾으려다 더 잃는다. 평소에는 일 때문에 할수 없어서 휴가 때한 일인데 휴가고 뭐고 다 망쳤다. 이때는 정말로 우울증이 오더라. 제 사기 개봉아또 속냐? 해외장 초단타 매매에 손을 대다. 아니 애는 왜 하루 만에 10배가 올라? 국내장에서 패배한 나는 미국 주식은 뭔가 다르다는 확신이 들었다. 미국 주식단 세번의 거래, 하루 만에 3면승후 천만 원 벌었네? 돈 벌기가 이렇게 쉽네? 허나 이것이 운이었다는 걸 나는 몰랐다. 게다가 사람이 안 바뀌었다. 상황조차 똑같다. 휴가 때가 아니면 못해. 꼭 본전 찾을 거 하는 급한 마음을 가지고 뇌동매매 반복했다. 오르면 사고 떨어지면 부들부들하면서 팔고 결국 남은 시드의 약 1,400만 원 전재산이다. 제오기개봉이새 사람이 되다. 나는 이제 여러 가지 원칙이 있다. 추격 매수하지 않는다. 살 거면 오르기 시작할 때 바로 산다. 늦었다고 생각되면 다른 종목을 찾는다. 떨어졌다고 팔지 않는다. 그럴 생각이면 애초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하고 몰빵 투자하면 안 된다. 남의 말은 흘려듣는다. 특히 종목 토론방 패배자들의 저주 온갖 찌라시에 휘둘리지 말자. 뉴스에 나온다고 사지 않는다. 내 귀에 들어올 땐 이미 막차다. 유튜브에 나오는 거 함부로 따라 하지 마라. 본전 생각하지 말자. 뇌동매매의 원인이고 악순환의 반복을 가져온다. 최근 잔고. 내동매매만안 하면 1%라도 버는 장인 것인데. 자문 자다. 후회하십니까? 한때는 많이 후회했으나 그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나는 무조건 일코 시작이었다. 떨어지기만 하면 참질 못하고 팔아 제끼는데 어떻게 잃지 않을 수 있나. 허나 이젠 마이너스에서는 안 팔아. 얼마 봅니까? 회사단입니다. 실수령 5천에서 5천5백 정도입니다. 그돈다 얻다 썼습니까? 부모님 빚값 봐드리고 어쩌고에 약 4천 쓰고 이래저래 해서 남은돈 5천5백 주식에 물방했었습니다 주식 안 때려칩니까? 수업료 4,300 내고 배운 걸 써먹지 않는 건 바보 짓이라 생각합니다.